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20번째 120th love letter. 간절한 사랑. 간절한 사랑. 영어 외웠으면 좋을 표현은요. Take a risk of faith입니다. Take a risk of faith. Take a risk가, risk를, 뭐, 우리 risk가 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위험이죠. 그래서 take a risk는, 어, 위험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다. 믿음에 위험을 감수하세요. 믿음의 위험을 감수해라.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5장 34절에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에 있는 그 표현 중에 일부입니다. Take a risk of faith. 이요 예. 음, 내용은 사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많이 듣게 되는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 굉장히 좀 성경적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성경에 특히 마가복음이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 시절에 배웠을 때 기억이 좀 나는데 이제 사건 중심으로 스피디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성경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5 장에도 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어, 또혈루병 12년 동안 이 아팠던 이혼을 고추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스피디하게 편집이 돼 있습니다. 음, 조금 인터벌이 길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몇 가지 힘든 일들이 겹쳐져 있어서 또 감사하게도 어, 잘 이렇게 대부분 해결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좀 마음이 힘든 것도 있었고 어, 해야 될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예, 일단 한 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저희 어머니가 뭐이거를 열심히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산책하고 그러면서 뭐 감사하죠 예,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번 하는거 힘들겠지만 빨리 하라고 저한테 <웃음> 밥 먹으러 갔는데 예, 아버님 생일이라고 예, 밥 먹으러 오라고 가서 예, 아 보리굴비를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보리굴비 밥도둑이 더라고요 예, 다음에 또 준비해 주시고요 <웃음> 죄송해요 여러분 갑자기 우울하게 시작했다가 먹는 얘기 하다가 또이 뭔가 만족스러운 예, 오늘은 정말 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했다고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좀저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우짜랑 만지며 그 성경적인 사건들의 그 라인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혈루증 걸렸다가 이제 나음을 얻은 여인의 이야기도 근데 주, 그거죠 사실 주의 우짜랑 만지며 그 제목 그대로 지난번이 새로운 사랑 이었던 것 같은데 어, 새로운 질서 옛날 질서 옛날 방식이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여러분 그런 거였다면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방법 그분의 사랑의 방법은 어, 영원한 생명과 예,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요 게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 보여주시는 영원의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직접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거 평생 전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간직하고 어, 살아야 될 장면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이 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거 음악 틀어놓고 하면 은 제가 울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 음악은 오늘 생략하고 다음에 이 본문을 다루지 않을 때 배경음악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찬양의 말은 그때 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뭐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자궁출혈이다. 뭐 어떤 분은 뭐어 중요한 거는 피에 관련된 예, 혈자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어, 그리고 이런 피 흘리는 이런 것들 구약에서는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예, 그 몸도 아픈데 또 정신적으로도 큰 소유를 당할 수 있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병을 12년 동안 어 안고 살아가는 예 돈도 다 탕진하고 병고치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 악화되는 이런 상황 최악의 뭐 상황이죠 예. 이 여인이 음 이제 그 군중을 뚫고 얼마나 이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 사람들이 자기를 또 부정하다고 할 테니까요 네가 감히 어떻게 신의 아들인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했겠죠 조심하면서 군중을 뚫고 예수님에게 여인이 왔을 것도 생각하면 참 오늘 제목처럼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 어, 우리 한국어 성경 번역이 나오지만 그분의 옷이라도 진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을 나을수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간절함을 정말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뎠을 것 같아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신있게 이제 예수님 손이나 몸을 만지는 곤충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아이들은 예수님한테 달려왔을 것이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옷자락을 간신히 이제 만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오늘 제목처럼 이 믿음의 모험, Take a risk of faith를 통해서, 어, 기적을 이제 경험하는 내용이죠 음, 그 주의 우찌자랑만지며라는 찬양이 사실은 다 그런 찬양이에요 주의 발에 입맞추고 예, 그런 막달라 마리아죠 예, 이런그 간절함에 대해서 생각을 그 찬양을 오늘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예, 음, 그 간절함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을 갖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극단적인 이런 최악의 상황에 불쌍한 이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예,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경우도 되게 많죠 어, 저는 이런 반전에 가까운 상상을 좀 해봤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 대부 다수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줄 병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보다 절망에 빠져있는 이 오랜 시간 절망에 빠져있고 아픔에 빠져있는 이 여인이 자신에게 좀 다가와주기를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예. 아픈 몸이지만 어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인생이라고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주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았습니다 어, 네,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근거는 이렇게 당시에 부정한 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병을 오랫동안 정말 최악의 증상을 가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그 즉시로 피 흐르는 곳이 이제 마르면서 병이 나았음을 느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놀랬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제 뭐 자기가 자기 몸에 이러한 일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꼬짖지를 않으세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몸으로 감히 신의 아들인 나의 이, 성경에서도, 예, 용포라고 는 아, 성경이 아니라 우리, 그, <웃음> 예, 그 뭐죠? 예, 역사극 이런 데서 용한 용포 막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예, 반말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예. 어, 근데 예수님 그 꾸꼬지 않으셨다는 거죠. 반대로 아주 그냥 특급 칭찬을 해주세요. 예. 오늘 제목의 표현이에요. 예. 어, uh, You took a risk of faith 네가 믿음의 모험을 했구나 And Now you are healed 네가 이제는 다 healed 예,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잘 살아라 예, 메시지 보면 Live live well, 뭐 live blessed 예, 이제 복되게 예,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급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비천한 인생 에게 예수님 칭찬해주셨어요. 예,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다르게 얘기하면 너의 간절한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 믿음의 신뢰가 어, 너를 어, 저, 너의 몸을 낫게 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또 예, 놀랬겠어요. 예, 전혀 주목받지 않는 안 좋은 쪽으로 주목받던 그 여인이 이제, 믿음의 칭찬을 받는, 예.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이제, 그니까, 가장 이밑바닥에절망에 있었던 최악의 인생이 정말 복받고 존귀한 인생으로 이렇게, 어, 되는 장면이 또 나온다는 거죠. 예. 뭐 지난 시간, 요한기시록의 그, 지난번 러블레터의 말씀이었던 옛 질서인 고통과 죽음. 이런 두려움에서 새로운 질서인 예, 생명과 어... 예, 건강함 이런 예수, 신의 아들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한 우리의 그분과의 인, 어떤 삶을 또 보여준다는 거죠 어... 어... 여인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이 포기한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도움의 손을 뻗어주기를 기다리시는 장면을 많이 볼수 있고요 또 반대로 직접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얘기는 요약하면 네, 너희들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등급에, 세상의 점수에 세상에 어떤 그런 어,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치는 진짜 너희를 만든 주, 주인의, 주인의 사랑에 있음을 또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음을 계속 말씀하시고 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외웠던 말씀이에 사실 요구하기 전에 요구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시편 100편에 있는 예, His unfailing love continues forever. 이거를 같이 외우려고 했는데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His unfailing love는 unfailing 변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 His unfailing love continues forever. 영원히 계속된다. 지속된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사람들의 약속과 사람들의 사랑은 참으로 이 yeah, fail 영어로 you fail me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너 나를 어, 실망시켰다는 뜻이에요. disappoint. 예, 나를 실패시켰다는 표현 한국말이 이상하니까 실망시켰다는 이런 걸 끊임없이 주고받게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뭔가 더 친하다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감정은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 뭐 낙심했다가 또뭐 좋아하다가 이런 롤러코스터적으로 그 거기에 빗대으면 그렇게 할수 밖에 없, 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unfailing love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변하는 세상과 사람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 예.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이, 참, 이거를 제가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되뇌인 날이 있어요. 좀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뭐, 새로운, 제 주로 불신자들을 향해서, 뭐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 교회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영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예. 좀 악한 이 잡세력들이, 뭐, 제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인데, 평소 당시보다 좀 강도가 세게, 좀더 악몽으로 시달리게 한다든지, 근데 솔직히 저는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I don't care. 옛날엔 좀 민감했는데, 지금은 별로, I don't care가 진짜, 예, 더 심하게 I don't give a shit. 예, 별로 이렇게, 저는 좀, 악몽 꿨어? 뭐, 그건 거지. 뭐, 이렇게 좀 단련이 조금 됐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뭐 꿈자리 뒤숭숭하니까 뭐 조심해라 뭐 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안 좋은 꿈 때문에 조심했으면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수천 번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뭐 항상 조심하면 살아야 되지만 어 하여간 저 결론은 어 이런 영적인 공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더 이렇게 어 오히려 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저 의지만으로 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하나님이 좀 이제 열어주시고, 예, 그런 조짐들, 좋은 소식들도 좀 주시는데, 어, 뭐, 제가 잘 그분을 쫓아가야죠. 예, 오늘 제목에 나,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가야겠죠. 어, 네, 제 기도 제목이에요. 뭐 거의 마무리입니다. 예. 이러한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년간 혈류층을 앓다가, 예,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예,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예, 걸음을 내밀었던 이 여인이, 예,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고질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꼭 육체적인 질병이 아닐지라도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가 다시 뭐 재유행한다는 뉴스들이, 예,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이런 두려움이, 어, 예, 참, 이런 것들이, 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혀 병이나, 이러이러한 고통이나, 죽음이나, 죽음으로 인한 눈물과 슬픔이, 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떠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 여기 이 땅에 있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과의 영혼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 일어서고 또 우리 그런 어,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평화로움과 이런 영혼을 향한 기대와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는 절망 깊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에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에게 이런 것들을 나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기쁘게 이런 사실을 확신에 차서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런 간절함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어하나님의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할수 있어야겠어요.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 고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마지막 멘트는요. 에,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자기를 불행하게 했던 그런 족쇄들이 끊어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으로, 어, 영원한 행복으로 정말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니 곳, 아, 사게요. 돈 중독이었잖아요. 예, 속에서라도 돈을 더 축적해야 하는. 그러나, 어,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 중독이 끊어졌잖아요.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잖아요. 예. 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성 중독이었죠. 섹스 중독, 예. 남자 중독, 뭐 여자 뭐꼭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차별이라고 얘기해서 성예 <웃음> 민감한 사안이라서 예. 그런 것이 어떤 남자도 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여자, 여자를 여자 파트너로 계속 바꾼다고 예,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예. 니고데모나 바울 같은 경우는 특히 니고데모는 지식 중독, 지식 중독인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 많은 지식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일정 부분 그렇게 하겠지만 예. 지식을 넘어선 체험적인 사랑이 또 함께 가야겠고요 바울 같은 경우도 지식, 열정, 본인의 신념에 사실 중독되어 있었는데 어,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그 잘못된 신념이 무너지게 되죠. 어, 저도 예수님 날마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마지막 멘트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어, 그래서 저희는 만날 때마다 좀아 정말 예수님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고친 것처럼, 내가 간절하게 그분을 만나기 원했는데,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잘못된 중독들을 끊으시고, 어, 아, 제 친구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 친구한테 이거 보내야겠다. 아 예, 제 친구 중에 약사인 친구가 있는데,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만 했던가 예, 보내겠습니다. 제가, 예, 뭐 잘못된 중독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하, 끊어지는 기적이 우리의 삶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